자 이게 정상적인 모터 고요 색상별로 끼워볼게요. 검정하고 빨강하고 잘못 끼우시면 홀센서 죽습니다. 홀센서 다 다시 갈아야돼요 조심하세요. 자그 다음에 색깔별로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이 색깔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홀센서 고장여부만 알아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자 여기 풀 들어와있죠. 홀센서 1 2 3번이고요자모터를 뒤로 돌립니다. 홀센서가 깜빡이죠? 이게 홀센서가 살아있는 겁니다. 저거는 홀센서가 죽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위상이 검출됩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모터입니다. 모터 코일 검사. 코일 검사도 하겠습니다. 자, 이쪽 코일 물어주고요. 색상별로 코일을 물어줍니다. 자, 됐죠? 모터로 돌립니다. 제일 위에 세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세 개의 코일 어, 코일 위치가 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들어오죠? 홀스서도잘 깜빡이고, 자, 이 모터 코일도 정상적입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고요. 컨트롤러 위상 검사, 검사해준 것도 있어요. 컨트롤러가 정상이면 이게 순차적으로 두 개씩 패턴별로 드롭이 들어옵니다.